뭐 무료 무료나 다른 뭐 인터넷상에 돌아다니는 유튜브나 보면은 차트 같은 거 나와도 그게 무슨 말인지 몰랐었는데 어, 수업을 진행하고 난 다음에는 차트도 보이고요. 그리고 또 이제 선생님이 친절하게 너무 잘 가르쳐 주셔서 어떻게 사야겠다 어떻게 팔아야겠다 이런 것도 조금은 네 보이고 있습니다. 매우 도움이 되고 있고요. 다른 이제 설명하는 다른 데에서도 설명하는 거뭐 어떨 거다 이렇게 나오는 게 있으면 아뭐 이거는 맞는 맞는 거다, 이거는 틀리는 거다 그런 판단이 이제 조금 서고 있어요. 좋았던 점은. 어 모르는 거 끝까지 알 때까지 선생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고요 음, 수업이 이론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또 가정에서 또 집에서 연습할 수 있게끔 실시간으로 선생님이 어, 연결해서 또 확인도 해주시고 복습을 매우 열심히 할수 있게끔 도와주세요 시간이 조금 응? 모자란 것 같아요 <웃음> 뭐 물론 차트 개인적으로 공부해서 개인적으로 터득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음, 뭐 물고기로 비유를 하자면 물고기를 잡아주는 것보다 잡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 것 같거든요. 그래서 어 이쪽 이쪽에서 돈을 벌고자 하는 사람이고 차트를 모르면 배웠으면 좋겠습니다.